저녁 오늘 네. 라이브 시작하도록 할게요. 음. 네, 자, 오늘 제목을 자전구를 위한 고관도 운동이 정했는데요. 여기서 옆으로 가면서 좀더 강한 중둔근을 강한 동작 옆으로 사이드킥 해보겠습니다. 자, 옆으로 하나, 뒤. 허리 라인 위로 세워서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와 하체가 가까워지고 상체 라인이 쭉 손끝 방향으로 길어지면서. 최종적으로 이 모든 이 좌전구 자세에서는 고관절의 깊은 굽힘이 운동의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두 발을 이렇게 위로 들어 볼게요 고관절 굽혀져 있고요 무릎도 굽혀져 있습니다 발끝을 살짝 당겨서 발목도 굽혀 볼게요 내쉬면서 배와 허리를 천천히 바닥쪽으로 무릎은 가슴쪽으로 가까워집니다 들이쉬면서 무릎은 멀어지고요. 내쉬고요. 네, 이제 오른쪽은 발바닥을 아래로 지금 다 양쪽은 무릎을 굽힌 상태죠? 자, 양손 이렇게 왼쪽 무릎 뒤살 걸쳐주세요. 내쉬면서 내 왼쪽 무릎을 왼쪽 가슴 쪽으로 가까이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내쉬면서 왼쪽 무릎 가슴 쪽으로 들숨에 멀어집니다. 보거든요. 중에 복근을 강하게 사용하는 윗몸일으키기가 있어요. 윗몸일으키기 연습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허리에 통증이 안 생기고 배가 굉장히 딱딱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누운 상태에서 허리 긴장되지 않게 하시고 배를 부드럽게 내쉬고 들이쉬고 네, 이런 움직임이 많이 필요하죠. 내쉬고 들이쉬고 오른 발을 왼쪽 무릎에 걸어주시고요. 왼발 들어볼게요. 오른 손을 다리 사이로 집어 넣습니다. 양손깍지, 왼쪽 무릎 살짝 당겨주시고요. 내쉬면서 내 네, 왼쪽 무릎이 가슴 쪽으로 갑니다. 왼쪽 가슴 쪽으로요.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내쉬면서 왼쪽 무릎, 왼쪽 가슴 쪽으로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이제 손 풀어주시고요. 왼발 내리고, 오른발도 옆에 나란히 내려주세요. 네, 이제 왼발을 들어서 오른쪽 무릎 바깥쪽에 걸어줍니다. 오른발 살짝 들어주시고요. 왼손을 이렇게 다리 사이 공간으로 집어넣으세요. 손깍지 오른쪽 무릎 살짝 잡았습니다. 내쉬면서 오른무릎 가슴 쪽으로 가까이 들이쉬면서 멀어집니다. 지금 이럴 때 자극은요. 왼쪽 팔을 걸었죠. 그때는 왼쪽에 바깥쪽 엉덩이 라인 고관절 왼쪽 부분이 지금 천천히 당겨집니다. 내쉬고요. 그때 당겨지는 그육분 왼쪽에 이상근 그리고 중둔근까지 스트레칭이 됩니다. 들이쉬고. 이제 손을 풀고 오른발 내리고요. 왼발도 옆에 내리고 잠시 그대로 호흡합니다. 또 골반 아래로 내리고요. 오른쪽 무릎을 굽혔을 때이 오른쪽의 발이나 무릎이 약간 이렇게 들리는 느낌이 나지 않는지 보세요. 오른쪽의 엉덩이가 많이 들려있는 분들은 고관절이 잘 굽혀지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깊이 굽혀지지 않는다. 오른쪽 고관절 잡아주시고요. 들숨에 위로 날숨에 아래고요. 네. 좌전구이안 되는 분들한테 역시 현자수도 정말 필요하군요. 내려갔다가 들이쉬고 내쉬면서 깊이 아래로 내려주세요. 들이쉬고 천천히 깊이 내쉬면서 아래로요. 들쑥 날이 왼쪽 고관절 잡아주시고요. 들이쉬면서 왼쪽 골반 위로 내쉬면서 아래로 들이쉬고 내쉬고 들쑥 날이 내쉬고, 내쉬고. 자, 발을 서로 안쪽으로 밀어주세요. 들이십니다. 배를 안으로 당겨주시고요. 내쉬면서 상체 아래로 내려갑니다. 내 배를 바라보시고, 들숨, 허리, 등 라인 세우세요. 등을 살짝 더 위로, 어깨는 내려주세요.